안녕하세요. 공돌아집니다.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사, 샤오미 손세정제 센서 부분이 고장이 나서, 이거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분해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곧그 분해하고 수리하는 거를 좀 올려 볼까 해요. 우선 사전에 제가 조금 해봤는데, 지금 보이시죠? 여기 잘 보이시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생채기를 냈어요. 그냥은 분해가 안된다고 그러고 요 부분을 지금 따내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뒷부분에는 열수 있는 이음새 부분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 뚜껑을 들어내고 이 안에 있는 거를 만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냥은 잘 안되네요 제가 요거는 좀더 해보고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여기까지는 뚫렸는데 이걸 받고 열수가 있을지 모르겠네 저 이거를 지금 보시면 이뭐 안에까지는 뚫렸는데 완전 접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열었는지 보전이 뭐 바뀌어서 그런가 하여튼 그냥 버린다는 생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다 들어가긴 했거든요 오 볼트가 부러졌어요 아 어, 예, 분해가 되긴 되네요 근데 볼트 하나 날려먹고요와 이게 그냥 힘이 아니구나 <웃음> 장난이 아니네 예, 이쪽 부분을 뜯는게 맞기는 하네요 이게 단단하게 붙어 있기는 한데 그냥 일반적인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다시 오고 다 보냈어 오, 뭐 분해는 했는데 와 이게 다시 쓸수 있을까 모르겠네요. 원래는 지금 분해는 했습니다. 그래서 뜯는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. 개차반났어요. 아 이게 중국애들 제품의 결합력이 상상을 초월하네요. 이걸 다시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분위기상 그래서 요 부분에 보면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 부분이 물에 닿아서 아마 그러는 거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한번 볼게요. 그래도 뜯었으니까. 센서인데 아, 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센서 부위에 물이 좀 묻어 있어요. 보이시죠? 이게 그러니까, 이알그 적외선 센서 부분에 물이 묻어 있어서 센서가 좀 간섭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. 보시면 지금 요 부분에도. 물이 묻어 있고,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손이 닿는 부분인데, 일로 물이 좀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예, 네, 센서 부분에 물이 좀 묻어 있네요. 오링이 조금 헐렁하긴 하네요 요걸 좀더좀 좀 강성이 있는 걸로 요 지금 보이시는게 오링이거든요 주황색 부분 요거를 조금 더싹 조금만 더큰 사이즈를 좀 넣었으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큰 사이즈가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저 제가 이제 요거는 요거 영상 이제 한 마무리하고 작동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작동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여드리고 요거는 다시 분해를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분해하면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일 것 같아요 아 이게 힌지를 너무 요런 힌지들이 너무 많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손이 물이 닿는 부분이어서 여기를 아주 타이트하게 설계를 한것 같아요 요 지금 맞물리는 부분들을 다 타이트하게 설계해서 안 매는 것 같기는 한데 아 진짜 쉽지 않네 지금 보이시면은 요 지금 검은색 센서 하고 하얀색 센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요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들어갈 때 물이 이제 묻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, 딱 보니까 그 위치기는 하네 여기 좀 눌러줄 수 있게 뭔가 고무나 그런게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을 때는 이런 스카치테이프 좀 잘라서 똘똘 말이 해줘서 구... 두께가 조금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대충 마시고 끝에는 이런 이런 식으로 둬서 요 위에다가 이제 얹으면 눌리겠죠. 그러니까 뭔가 물체를 넣어서 그 눌리는 효과를 좀 주는 거예요. 이렇게 지금 붙여시면 이렇게 붙여서 조금 이제 이 부분이 더 눌리는 효과를 줄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시 보이시죠 이렇게 실례 하나 모르겠네 지금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좀 두께가 보이듯이 그래서 위에서 더 세게 눌러줄 수 있도록 하는 거기는 한데. 외관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와이프가 그냥 새로 하나 사라고 할것 같아요 분위기는. 예, 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만 실리콘을 좀 싸줘도 될것 같기는 한데, 음 나머지 부분은 문제 없고 그런 것 같아요. 우선은 엄한 제 드라이버 독일제 드라이버 하나 날렸고요. 아 이거 비싼 건데 좀 아쉽네요. 조립을 해보고 작동되는 것 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작동은 될거는 같은데 뭐 분해 한번 해봤으니까 저희 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고장나면 분해해서 그거 대용으로 아마 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나 안으로 진짜 많이 찔러 넣어야 되네. 그래서 요거 듣기 전에 이거 곧 이게 좀 문제가 생겨서 요거 말고 집에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좀 보강 작업을 해 놨어요 고거 하는 작업 되게 간단하고요고거를 하시는 게 오히려 사고 나서 바로 작업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전원을 넣어 보고 테스트를 해 볼게요 그리고 끝내야 될것 같네요 이 샤오미 손세정대가 생각보다 괜찮아요. 그래서 한 15,000원, 12만원 그 가격에는 진 최고인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오늘 뜯은 거고, 요게 이제 제가 보강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. 음 우선 요거 설명을 좀 드리면, 지금 여기 막 주황색으로 돼 있는데, 이게 매니큐어 거든요. 집에 투명 매니큐어가 있으시면 투명 매니큐어로 지금 요 부분, 요 만나는 부분들을. 한번 이렇게 코팅 작업을 해 주시면 일로 물은 안 들어갈 거예요. 그래도 요쪽 부분은 지금 테이프를 발랐거든요. 지금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. 이게 사진 잠깐만. 종명은 네, 지금. 예, 여기 보시면 이 여기는 테이프 발랐고 요 지금 금색 부분은 매니큐어를 이렇게 덧칠했어요. 보통 일로 물이 아까 보이다시피 일로 물이 많이 침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은 거고요.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계속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작동되는 거를 한번 볼게요. 불이 커졌고 네 안되네요. 핀마이크 제가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구요. 아 오늘 요거 힌지도 날라갔어요. 힌지 날라가고 드라이버 날라가고 요거 세정제 힘, 힘들게 뜯었는데 작동 안되고 어 된다 되기는 하네요 어, 되기는 하네 되는거는 같네요 네 작업은 되는거 같구요 네 계속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아 요거를 살아나기는 했어요. 그래서 조금 복구를 해서 실리콘을 발라 가지고 그냥 계속 쓰려고 해요. 그래서 그거 관련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. 우선 조금 플라스틱이 이렇게 휘어진 부분들은 최대한 메꿔볼 거고요 그래서 요런거 이용해서 여기 지금 팔때 이렇게 까진 부분들을 조금 복구를 해줄 건데 뭐 완전하긴 안될 거예요 아마 네 지금 이렇게 밀려 올라간 이렇게 밀려 올라간 이렇게 버진 분들을 좀더 주고요 버퍼센는안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 앞에도 버진 분들을 좀 줄게요 잘안될거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목적이 더러 그냥 완성내한 번의 는한번할 거다 세상에 참 요즘에도 그 코로나 그야그일 사태 때문에 이거 좀 주제도 좀 했는데 뭐난 괜히 다 빠져 써보고 그래서 오늘 좀더 잘로 여러분 분들 한장 살게 살게 써서 게요네 잡아봐야 될것같은좀시켜줄고고 좀 벗고, 고 다음에 접을 좀할 저거 어는데흰기가나서 아, 어떻지흰채기 같은데... 공부 없네, 공부가 없네. 네, 힘들었죠? 대충 원형 포터만고 이렇게 대볼까부터 줄고 이렇게 보면, 뭐 적당히 맞지 않지만 적당히 있을 것같으 다시 입금으고요좀고고 이거 지금 다 본딩 본딩이 작긴 해. 니퍼로 좀 튀어나온 부분들을 갈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가 이쪽. 아 이게 앞판에 있는 건데 이게 같이 떨어져. 이게 다 본딩이 돼 있어서 와 이걸 어떻게 뺐지 이 사람들.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이게 다 본딩으로 붙어 있던 거예요. 이걸 어떻게 이렇게 예 네, 보시면 여기가 두 판이에요 지금 보이시나요?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두 판으로 돼 있어서 와 이거 빼기 진짜 힘든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빼니? 끼워져 있는 거야 이건 는 힌지 구조여서 는 구조는 된다 그래도 이걸 인터넷에 보니까 깨끗하게 잘 분리를 했던데 어떻게 이렇게 했지? 저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찰, 잘라낼게요. 그러면 빼고 다시 이제 커넥터를 꽂을 때 보시면 보통 이게 전문가가 만드는 양산이라고 해서 이제 이제품 실제 조립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콘센트 크기라든지 개수라든지를 다 다르게 해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끼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처음에 뺄때아 이거 나 기억 못했어 라고 해도 이렇게 충분히 끼실 수 있어요. 다뭐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끼는 방향은 고정이 되어있어요. 이제 실리콘만 쏘고 뚜껑만 덮으면 되겠네요. 그리고 실리콘 쏘고는 보통 하루정도나 반나절 정도만 건조를 시켜주시면 될것같고요네 이렇게 됐네요. 우선 제가 좀 실리콘을 좀 갖고 올게요. 실리콘이고요 13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요거쓸거고요 아 어떻게 할거냐면 지금 이제 고정할 수 있는 구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내부에다가 쭉 두르고 그냥 굳혀야 될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계속 쓰던 거라 아마 속이 좀 굳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 보면 실리콘 항상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 주변에 휴지를 꼭두세요 그래야지 예, 이것도 다 막혔죠 그래서 이런 걸로 저는 제가 아마 조금 이렇게 해서 안에 굳은 부분들을 빼주시면 계속 쓰실 수 있어요. 정안 되면 드라이버를 써도 되는데, 이렇게 핀셋이나 송곳 같은 걸로 한번 뚫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뚫어주시면. 나옵니다 제가 이거 한 6개월 넘게 썼구요 지금 이렇게 됐죠 자 잘못 눌러서 쑥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해주시는데 실리콘이 끈적끈적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슈지는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쓰던거 빼주시고 그럼 새거가 나오죠 그러면 대충 요렇게 쏴주십니다 뭐 저도 제가 이거 실리콘 쏘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지저분은 할텐데 그냥 전체를 고루고루 묻힌다라는 개념으로 해주시면 돼요. 잘 안나오네요. 역시 뭐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. 하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이제 이렇게. 자, 이렇렇게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이렇게. 필요한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 이렇게. 우 요거 보시면 이제 뭐 지금은 네 이렇게 고정은 했어요. 그래서 이게 뭐 진짜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쓰는 데까지는 좀 써보다가 정 고장나면 그때 버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. 휴지로 그럼 깨끗해지죠. 네, 깨끗해지죠. 지금 이게 흰색이어서 잘 안보이는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네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 주변에 실리콘 튀어나온 것들을 좀 닦아주시면 네될것 같아요. 아 여기는 음. 아 그리고 이제 말려주셔야 되는데 말려주실 때는 이런 식으로 무거운 거를 좀 위에다 놔주시면 좋아요. 그럼 바닥이 평평하게 눌리겠죠. 이렇게 해서 한 반나점 정도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.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 이게 뭐든지 이게 다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지금 실리콘을 계속 재활용하고 싶으시면 조금 짜낸 다음에 이렇게 싹 면으로 잘라주세요. 그러면 겉에서부터 굽기 때문에 계속 쓸수 있어요. 제가 이만큼 썼어요. 보통 한번 쓰면 그냥 버리거든요. 굳어서. 근데 제가 같은 제가 한 방식으로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계속 쓸수 있어요. 이거, 저산지 이거 한 1년도 넘은 것 같아요. 지금 이만큼 남았어요. 계속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